어, 예 안녕하십니까 자 솔리드웍스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팁을 같이 한번 연구해 를 보겠습니다 어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간단히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새 파일 단품을 가지고요 원을 하나그리죠직경 50으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돌출 할까요 위로 한 100정도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어 정면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죠 올라가서 좀올까요그 다음에 A키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는 뭐 특별히 신경 안쓰고 이렇게 넘어가죠 자 빨리 나와서 돌출하죠 중간평면 한10 정도 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보스 돌출한 걸 가지고요 원형 패턴 하겠습니다 한 6개 정도 할까요 예 자, 요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두께가 지금 현재 얼마냐 면저이 직경이 지금 50입니다 이걸 줄이고 싶어요 40으로 40으로 40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 트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어, 여기 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될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리가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시 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은 치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 50 자리를 40으로 줄이면 당연히 여기가 텀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자 다시 제가 5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상황이다 했을 때요 만약 이거를40 자리를 줄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공면에서 옵셋을 하죠 0을 하겠습니다 영원하이프 안쪽으로 5만큼 뚫을 거니까 5 0에 40이 되니까 양쪽으로 10이니까 5만큼씩 안쪽으로 옵셋을 하죠 자 솔리드바디를 잠시 숨겨놓죠 그럼 이런 상황이죠 빵빵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면 보존을 하죠 안쪽 모서리 모든 모서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보존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솔리드 보이게 한 다음에요 면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솔리드 면을 이 공면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이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따라오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좀더 특이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세 파트에서요. 어자 윗면에 다시 한번 이렇게 50자를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에서 돌출하죠? 위로 100.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면에 스케치 하는데, 센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죠. A. 어, 이렇게 올까요? 예. 뭐, 이렇게 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 좀 지울까요 3.5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자 그래 가지고 여기 그냥 하면 틈이 생기니까 틈이 없, 뭐 이렇게 해볼까요 요 모서리랑 동일선상 이렇게 줬습니다자그 다음에 지수도 한번 완전히 잡아보죠 이렇게 한 80이요 위로 예80자 여기 한 70정도 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선의 길이는 50 정도로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돌출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중간평면 한10 정도로 하시면 당연히 틈이 생기겠죠 이런 틈이요 이런 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대치를 이용하시면 되죠 공면에서 면대치 그러니까 이면을 그렇죠 이면으로 대체 하겠다 근데 대체가 되나요 안되나요 안됩니다 안 찍혀요 왜 이게 솔리드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면에서 o f f 여기 0 하시면 공면 하나 뜯어낸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면대치 이 솔리드면을 그렇죠. 이면으로 대치하겠다 해주면 정확히 달라붙겠죠. 어, 여러 개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자이 솔리드면을 o 셋면에 대치하겠다 하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볼까요 정확히 달라붙은 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솔리드 바디 지금 여기 있죠 이런 경우에는 피처에서 바디에 잡으셔야 있죠 머전 패턴 한다고 했을 때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요 바디 잡으시고 회전축은 여기 6개 예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합치기 다 추가 오케이 하면 하나의 바디가 되겠죠. 자, 공면 바디 필요 없다 그러면 딜리트로 바디 삭제 오케이 하시면 삭제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얘를 만약에 또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치수가 살아 있다 그러면 문제 안 생기겠죠. 그럼 만약에 의도적으로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하고 이거를 스테 파일로, 웨이브에서 가져온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열어보죠. 열기, 스텝 파일요. 스텝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트리 구조가 없겠죠. 솔리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프리 구조가 없으니까 얘를 40 으로 줄이고 싶은데 줄일 수있나참 이렇게 링크 형태로 옵니다 혹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함되는 형태로 오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에서 불러오기 요걸 꺼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하시고요 다시 한번 네, 불러오겠습니다 스텝 파일을 불러오죠 죠 자 만약 이런 상황이면 이 치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죠. 자 이런 경우에도 아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 다시 해볼까요? 공면에서 e 셋 요면 잡고요. 어, 5 정도 대신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오케이. 솔리드를 숨겨보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텅텅이 비어있죠.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면 보전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솔리드 보이한다음 공면대치 하는 겁니다 면대치 이면을 이 공면으로 대치를 시켰다 하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대신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잘 따라오는게 보이시죠 그렇죠자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고민하신다 그러면 면대치라는 기능도 상당히 좋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여기 두께를 추면서 깎아내는 방식도 있죠 그렇죠없애다고 공면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옵셋한 부분을 그냥 0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면 보존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두꺼운 피처컷으로 깎아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면 모든바디에 보죠. 이렇게 틈이 생기는 겁니다. 틈이자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문제 요렇게 하기보다는 면대치 기능으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